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배워야만 할수있는 게임 교육수준이 높아야만 할수있는 게임인 배틀필드5 드디어 지난 9월 6일 오픈베타를 진행하면서 그 베일이 벗겨졌는데요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역시 배틀필드5의 평가는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실한 게임, 무너진 밸런스, 하나도 긴장감이 없는 전장, 맥 빠지는 사운드 등등 점점 퇴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유저들의 뒷목을 잡게 할 기가 막힌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PC필드5는 또 어떤 변크를 터뜨려 나락으로 떨어지려 하고 있을까요? 채팅! 팀 게임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의 유무만으로 게임의 승패가 좌지우지 될 정도로 게임에서 채팅은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굳이 팀 게임이 아니더라도 게임 내에서의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는 훈훈함과 재미있는 장면들 또한 빼먹을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채팅 기능은 욕설이라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욕설을 듣고 기분 좋아질 사람은 없을 것이며 이 때문에 채팅엔 필터 기능이란 게 존재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필터 기능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필터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같나요 바로 이 꿈과 희망과 고학력자들이 가득한 pc 필드5에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게임에서 욕설을 필터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분쟁과는 전혀 관련없는 단어들이 필터링되자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먼저 dlc EA 하면 먼저 떠오르게 되는 DLC는 예전부터 e a 의 말도 안되는 돈또 고른 DLC 판매 방식 덕분에 이런 짤이 돌아다닐 정도로 명성 이 자자하죠 그 때문일까요 배틀빌드5에서는 DLC가 금지어 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얘기에서 대차게 말아먹은 게임인 타이탄폴 또한 게임의 금지어로 지정되어 필터링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한 역시 공학력자들만 할수 있는 게임인 만큼 인종차별에 대해서 게임 출시 전부터 매우 엄격한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게임에서 백인인 화이트맨은 필터링에 걸리지만 흑인인 블랙맨과 동양인인 아시아맨은 필터링에 걸리지 않는 역시 저희같은 배워먹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수 없고 고학력자들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어메이징한 필터링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알파고가 딥러닝으로 필터링 단어들을 꼽은것도 아니고 분명히 제작단계에서 정확한 단어들을 입력하여 필터링 리스트에 넣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실수일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의 고의라고 봐야죠 왜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아무 관계도 없는 맞았다 라는 표현인 예스잇 yes, 맞아 필터링에 걸리게 되면서 이게 내부에서 트롤링이 일어난건지 아니면 그냥 제작진이 아무 생각이 없이 만든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채팅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진들이 떠난 지금 게임의 완성도 또한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안 그래도 평가가 좋지 못했던 배틀필드의 명성은 바닥이 무서운줄 모르고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뭐 필터링 시스템을 고친다고 하지만 필터링뿐만이 문제가 아닌 배틀필드5의 앞길은 캄캄해 보이기만 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어, 어. Come on.